자기 소개 한번 하죠. 어, 저는 김세중 스케이트보드 아카데미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 김세입니다 저는 김세중입니다. 아시죠? 자 오늘은 부상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거 많이 올라요 와제 재활 해가 싶어 음. 자기가 보드 타는 영상. 본적 있나요? 아니요. 하나만 <웃음> 아, 이데 <많이> <웃음> 재활해서 음. 이제 보드 타는 영상이 올라오고요. 어. 저도 그랬어요. 음. 다치고 나서 재활이라는 개념으로 보드를 탔어요. 왜냐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맞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아프면은 당연히 이게 회, 회복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회복 기간이 없으면은 아픈 거 요만큼 나왔다고? 이제 요만큼 괜찮으니까 그냥 타는 건데 나중에 다시 이만큼 돼서 타시더라고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자 초등학생 중학생이 제 영상을 많이 봐서 이 영상을 찍은 건데 보드를 타다가 다치면 절대 보드를 타면 안 되고 병원을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잘 낫고 완전히 치료가 됐다. 그러면 타야 됩니다. 응.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저희처럼 됩니다. <웃음> 어, 산증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발목 접었거든요. 맨날 애들이 왜 이렇게 발목 자주 접지느냐 그랬는데 접수력이 억울하기도 하고 계속 타고 싶고 집에 가면 이제 엄마가 혼내니까 안접시는척 하고 집에서. 그러고 보드 탔죠. 아이고. 그러니까 발목이 이제 고무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고무줄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제 더 다시 안 돌아오는 거 예, 거예요. 거주... 고무줄이 그리고 터지죠. 아... 그럼 인대 파열이죠, 그게. 네. 그러니까 그래 되면 이제 발목이 흔들+ 흔들 이렇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발목이 아파요. 아... 그래 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아, 관절염입니다. 힘렇게 아... 되는 에이... 네, 겁니다. 저는... 체육 이제 입시를 한다고 일단 근데 원래 발목이 조금 안 좋았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냥 아 진짜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삐끗하고 그런 식으로 엄청 많이 삐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많이 삐었는데 삐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이제 뭐 저는 전 아름 이제 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안 쉬고 그냥 맨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쳤는데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어째 됐 병원에 갔었는데 그냥 발목을 여기에 딱 대놓고 발목을 이렇게 대발라 했는데 뭐, 아, 발목이 이만큼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휘어진 만큼 이제 제 발목 이제는 요만큼 늘어나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안 돌아온대요. 저희 뭐 수술을 해라 마라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일단 안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살만하긴 한데 이제 내일 비올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예측 가능할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다치면 보드 다시 마라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 왜 유튜브에 걸리냐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제 영상을 보고 많이 배우시니까 자이 응.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응.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어... 직접 다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단... 볼까요? 김세중 남사가 다치는 영상 자 자기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전한다 그러면 보호대를 꼭 합시다 네. 저희때 팔꿈치 모서리 찍을뻔 했는데 안찍었어요 그냥 놀래가지고 지금 누워있는거야 놀래서 요건 그냥 웃겨서 안거고자 이미... <웃음> 그... 부상은 진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맞죠? 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 왜 헬멧 안써요? 음이 질문 정말 음 많으셨는데 너무 많이 듣죠 스케이트보드 경력이 짧은 제수미 강사님이 유추를 해서 저한테 답을 하신다면? 저는 넘어질 줄알아서 아니요. 저 아까 머리 박았잖아요. 아까 웃긴 한데.. 예. 스케이트보드는요. <웃음> 네. 이렇게 말하면 저를 욕할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한테 보드 배우면 안된다할 수도 있어요. 멋이 중요하거든. 맞긴 하죠. 아, 근데 이 멋이 중요하다는 게피겨 스케이팅 있잖아요. 근데 왜 피겨 음. 스케이팅 선수는 그 하얀색 스타킹 같은 거에 이제 짧은 옷을 입고 헬멧 안 쓰고 왜 공중에서 공중 제비하고 빙글빙글 돌고 하는데 음. 헬멧 안 쓰죠? 예술점 수 예술점수죠. 예술점수. 그렇죠. 스케이트 보드 대회 나가면 예술점수가 있어요. 음. 포즈가 중요하단 말이야. 네. 이제 저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저도 제가 버트 드라빙을 할 때나 우선할때 헬멧을 씁니다. 네. 자기 저도. 책임이라는 거죠. 자기 저도. 책임. 네. 근데 야. 자기가 랍터 페이지도 못한다. 응. 그럼 저는 헬멧 쓰는 거 추천합니다. 야, 안 죽기 위해서. 네. 죽으면 안 돼. 머리 하, 머리 닫히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머리 닫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얘기했는데. 머리 닫치면 병원 가야죠? 네 병원 가야 <웃음> 네. 머리 막았다. 어, 아 네. 머리가 땡하네. 아, 그러고 이제 집에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 어. 너무 극단적인데요? 이성탈출 넘어. 병원 가야 돼요. 네. 알겠죠? 저번에 라이브에서 한 분이 그랬는데 안전하게 타는 걸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건데 애매. 스케이트보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 알고 타야 돼요. 그, 그, 그, 그 종목 자체가 <웃음> 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예. 안전을 위한다면 스케이트보드는 타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거 아세요? 스케이트보드가 축구보다 안전합니다. 축구보다요? 축구보다 안전합니다.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웃음> 축구는 공 네. 싸움도 하고 그쵸. 공이 딱 날아와 그럼 헤딩하려고 점프하잖아 네. 그럼 머리뒤에뭐 있어? 그럼 둘다 중상이야 <웃음> 머리뒤에 박시킨다고 이게 되게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그리고 태클하다가 태클하다가 정강이 딱 차서 정강이 부러져 아프겠다. 이청영 선수 알죠? 아네 이청영 선수가 톰 밀러한테 태클 당해서 다리 부러졌잖아 어, 그런 거 생각하면 세상이 안 위험한 게어있어그걸그냥 줘. 죠 어, 어찌됐건 스케이트보다는 위험하다. 그얘기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상을 조심해야 되고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가 할수 없겠다 싶은 기술을 할 때는 보호대를 끼고 음. 자기가 할수 있다. 그런 넘어지는 방법. 대굴대굴 구르기. 응. 네, 구르기 중요해요. 만약에 부상을 입었다다 낙고 타고 아 근데 이 얘기는 수있어 제가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 수강생들 중에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 절대 안다치게가르시거든요 수강 레벨을 딱 맞춰서 할수 있는 기술만 가르치고요. 멍들거나 살짝 긁히거나 이런 거는 길 없네. 가다가 자전거를 타다가도 이능이 그냥 일라인을 타다가도 생기다고 네. 그 정도 다치는 거 어쩔 수 없는데 네. 뼈가 부러지거나 아. 그런 애들은 없었어요. 맞아. 저도 가르칠 때 애들이 이거 못하겠다 하면 처음부터 쫙 다시 한번더 하겠네요. 그리고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져야 한다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음. 영상의 결론은 네. 다치면 병원을 가라. 엄마한테 말해라. 응. 어. 엄마한테 말하기 싫으면 혼자서라도 병원을 가라. 난 병원에서 엄마한테 전화해줄 거야. 어. 아니면 쉬기라도 좀 쉬어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